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도착한 한 장의 초대장. 초대를 수락하여 수수께끼로 가득한 팬텀의 안내를 따라 팬텀 월드의 발을 들인 당신을 환영합니다. 이제까지 당신이 알고 있었던 세상 지금부터 완전히 편집될 것입니다. 자, 룸 ESC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러분. <웃음> 자, 저희는 오늘 진행을 맡은 레이디 액션의 임선양, 레이디 액션의 임슬기입니다. 아, 구독 한번주세요 <웃음> 아, 반갑습니다. 제 생각은 이거예요. 함정을 여기, 여기, 서기 퍼즐을 만들 수 있는 어벨리티를 선택하여 당신만의 던전을 만드십시오. <웃음> 세상 곳곳에 숨겨진 비밀의 공간에 입장하면 <웃음> 평범했던 <웃음> 도시가 던전으로 <웃음> 탈바꿈하여, <웃음> 탈바꿈하여 <웃음> 도전자를 맞이할 것입니다. 아 이건 나중에 껴놓고 이 나중에 하 이거 세, 어. 세 개로만. 그러니까. 믿을 수 있는 어,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서? 복잡한 버즈와 장애물을 통과하여 던전을 정복하십시오. 무조건 통과하게 만드 중간 중간에 는 이렇게 더 많은 블록이니 있는 게더 많은 면을 할수있으니까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문제를 인지할 때 이미 푸셨더라고요. 거의 그 정도여가지고 그분들이 오신다면 되게. 네. <웃음> 저희는 공포 <공포테만은> 테마는 못 들어가요. <웃음> 그 친구들이. 둘이 합쳐서 1 인분 정도 할수 있어가지고 아 이런 거내 아, 제발 있어. 이런 거 절대 그러지 않아. 야 그러면 야 지금 아, 이게 뭐네? 야나 여기, 여기 못해 나 진짜 아씨. 아야 고기 아 사람이 죽는. 포장일로부터 4일 이내 된 고기. 4일 어. 아아 아, 아, 아. 아. 아.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. 진정해. <웃음> 진정해. 아, 경쟁자의 아, 던전을 도도도도도도도도. 공략하면 와. 오직 단 하나뿐인 마스터리언 아, 왕자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. 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. 네. 여대생 3 명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어. 남대생 3명 이렇게 <웃음> 딱 마지막 매칭 이렇게 딱 맞게. 두심 <웃음> 한복판에서 펼쳐진 던전 대결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말십시오. 있네. 아아 배치를 해서 숫자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뭐가 될것 같아. 네. 네. 일단은 해봅시다. 아, 해봅시다 한 번. 아 여기다 배치하면 되나요? 여기다. 우선 숫자인 수보다 모았는지. 감정방에 아, 이게 불 들어오는 게 그건가 보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막 넣어 보자. 아, 오, <목소리> 오 저렇게 하면 또... 안나오 아, 됐네, 어요내 함께 동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. 거기 맞아? 계속해. 우리 얘들아 맞는 거 아니지? 저기요. 저기요. 야, 이밀어던지면안 돼. 경쟁자를 던전에 가두고 공략한 던전이 많아졌습니 세상의 부와 권력은 당신의 손아귀에 쥐어질 것입니다. 만드세요. 정복하세요.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징취하세요. 이것은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. 아씨 너무 왼쪽으로... 수비팀이 승리를 했습니다. 네. 첫 승리입니다. 하사합니다 아, <웃음>